안녕하세요 초롱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업로드 해드리는 책 리뷰 시간이죠 어, 지난주에 이렇게 첫 시간으로 먼저 한번 해드렸던 여기 지성의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이라는 이 책의 첫 시간에서는요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었죠 어, 먼저 왜 법인을 해야 되냐 했더니 어, 일단은 어, 초벌수록 법인으로 한게 굉장히 유리했었고, 수익이 안 나더라도 내 명의를 아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죠. 그리고 양도 차익이 2억 원까지는 법인은 세율이 20%로, 아니 10%로 좀 저렴했었고요. 어, 물론, 어, 주택을 사고 판다든지 이럴 때는 추가 과세 10%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 그런 죠그게 있었고 그리고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비용 처리를 법인은 개인보다는 굉장히 좀 넓은 범위에 그런 비용 처리가 가능했던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유리한 그 법인을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격을 가진 그야말로 새로운 하나의 인격체인 거, 법인격체라고 했었죠. 명의를 법인이란 이름으로 분산하는 거와 같은 그런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죠? 똘똘한 내 이름 명의 집안체는 남겨두고, 어중중한 건다 법인 명의로 해서, 어, 명의를 아끼라는 이런 내용이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와 닿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설립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오늘은 그걸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그니까 어, 부동산 법인 설립하는 방법을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 먼저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결정하기, 그리고 두 번째 지분 관련 내용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 부동산을 이미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넘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 다른 법인을 또 인수할 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그 중에서 첫째 기본사항을 결정을 하는 이 부분에는 법인을 하려고 하면 먼저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어, 제 이름이 방이선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 교과서 읽기를 시킨다든지 이러면 꼭제 이름을 불러 놓고 너가 언니는 1서희가 너가 동생은 3서희가 <웃음> 이러면서 많이 놀리곤 했었어요 <웃음> 그것처럼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 법인은 어 먼저 인터넷 등기소 안에 들어가서 메인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인 상호 검색하는 버튼이 있대요 그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서 어 동일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 같은 이름 있으면 뭐 허가가 안 난다는 뜻이겠죠 등록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한번 이름 검색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음 그리고 그 다음 두번째는 법인을 차릴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주소지를 어딘가 주소지를 둬야지만이 등록이 가능한데 이제 이 본점,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과밀 억제 권역 안에 그 법인 본점 사무실 주소지를 두면 나중에 취득세가 전부 이렇게 중과가 된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설립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또 5년 이상 지난 그런 법인은 괜찮은데 5년 이내에 신생 법인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력 안에서 이렇게 차리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물건을 매수할 때마다 취득세가 전부 다 중과가 된다라고 해요. 그 중과율은 약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그냥 1.5배 이런 게 아니고 3배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근데 주로 또 수도권 근처에 계신 분들은 돈 되는 물건들을 주로 투자하려고 하다 보면 광밀 억제권역 안에 있는 게 되게 많겠죠. 그죠? 광밀 억제권역 여기 지도도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서울은 전 지역이 다 들어가고요. 인천역시 전 지역. 그 중에서 예외 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뭐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은당동, 인천 경계 경제 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요런 정도가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 형 남양주 등등 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네요. 예외 지역이 이제 남양주시 일부가 예외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시흥시 내에 있는 반월 특수 지역이 경기도에서는 예외 지역으로 돼 있는데 반월 특수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또 역시 과밀억 억제 권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이거 사무실 낼때 굉장히 과밀 억제 권력이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력은 수도권에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구 등 대도시의 사업장 주소를 이렇게 두고 하려는 경우에는 걱정이 없겠네요 초롱소장이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과밀 억제 권력은 아니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음그 다음에 어 주소는 내가 살고 있는 각자 자기 집에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그 등록을 할때 사업 목적을 이렇게 적어야 되죠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갈 때뭐 매매 그 부동산 중개 그리고 컨설팅 이걸 같이 넣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인을 차릴 때는 매매, 그다음 임대, 상가 분양, 건축은 물론, 그다음 컨설팅, 인테리어 등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넣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이걸 넣어야지만이 비용을 나중에 처리를 할때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등록이 안된 업종에 연관된 비용을 떨면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먼저 상호 검색을 조금 이렇게 해서 넣고 그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에는 법인의 주소지를 두지 않아야 되고 이거 한번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분을 또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곧 주주죠. 그러니까 주주는 각각 얼마의 자본금을 출자했느냐에 따라서 법인의 행사는 이제 그게 다르겠죠. 근데 자본금은 많을 필요가 없답니다. 어, 천 부동산 투자법인을 설립할 때는 보통 천만 원이면 굉장히 충분하다 되어 있고요. 뭐 적을 때는 백만 원만 있어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작게 하면 이제 은행에서 나중에 뭐 건물건을 그 담보로 대출을 한다든지 할때 자본금을 통상 오천만 원 정도까지는 요구를 하기도 한대요. 근데 자본금을 또 이렇게 내면 그에 따른 이제 등록 면허세를 내게 되는데 이 등록 면허세는 어 출자 금액의 0.4%가 세액인데 11만 2천오백만원아 11만 2천오백원 이하일 때는 무조건 11만 2천오백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출자금을 계산해보면 약2천팔백만원까지 그거는 그 이하라도 면허세가 11만 2천오백원이라고 하네요. 뭐2천팔백만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과밀 억제 권역에 만약에 어, 주소를 가 있다 그러면 이럴 때 면허세 이런 세금도 세배인 33만 7500원 정도로 중가가 된다 라고 합니다 어그 다음 자본금을 이제 정했으면 주식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이건 50% 가 넘으면 과점 주주가 되는데 과점 주주가 안되도록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어, 과점주주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 만약에 그렇지 않게 하려고 막 이렇게 분산을 하잖아요 분산하는 걸뭐 배우자나 또뭐 육촌 이내는 전부 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나눠놔도 한 사람이 가진 걸로 같이 본대요 똑같이 본대요 배우자랑 50%씩 나눴다 해도 과세대국은한 사람이 소유한 걸로 그걸 다 본다라고 하고요 어, 이렇게 과점수주가 되면, 나중에 잘못하면 2차 납세 의무를 질 수도 있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근데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2차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 25%씩 만약에 4명이 어울려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했다 그럴 경우에는 2차 납세 의무는 없는데 뭐 연대 보정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의무는 없는데 이렇게 너무 또제 3자끼리 이렇게 모여 살 경우에는 사업이 너무 잘 됐을 때가 또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책에 읽어보시면, 그것도 또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발기인, 그 다음에 대표이사, 이것도 이제 누구를 해야 될지를 미리 다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이사회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갖는 게 이제 주주총회고, 그 다음에 감사를 또 누구를 임명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여기 보면 법인은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반드시 감사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 매출이 100억이 넘으면 외부감사를 둬야 되는데, 보통은 처음에 이제 법인을 차릴 때, 배우자를 보통 처음에는 감사로 임명을 한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배우자에서 또 다른 제3자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렇게 배우자를 이제 감사로 임명을 해놔놓을 경우에는, 당연히 감사가 뭐, 법인 돌아가는 사항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 다 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점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배우자를 감사해서 빼고 그리고는 다른 이제 감사를 선임하는데 그 이유는 연대보증 때문에 그렇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살려놔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만약에 법인이 어찌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뭐 어, 아내를 이렇게 감사로 나눠놨다 그러면 같이 연대 보증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뺀다라고 하네요. 대부분 다 그렇답니다. 음그 나중에는 아예 퇴사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퇴사를딱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임명을 할 때는 주식을 아예 보유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 고 하고요. 법인을 이렇게 운영할 때는 어 사실은 세무사를 법인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도 본인이 직접 좀 투자도 잘 하면서 그런 세무사를 잘 알아두는 게 정말로 재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뭐 투자를 뭐 전문적으로 하고 뭐 그런 그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또 굳이 법인 설립까지를 뭐안 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굉장히 답답할 때 이렇게 세무사에 절실한 좀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상담을 했는데도 아, 이게 맞나 안 맞나 다시 또 검증을 해봐야 되나 이래 싶은 일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어, 그럴 때 조금 어떤 사짜 달린 분들은 <웃음> 주변에 제대로 된 분들을 정말로 인맥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재산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기업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편하겠어요, 그죠? 뭐, 공인회계사, 뭐, 변호사, 뭐, 뭐, 법무사, 뭐, 필요한 모든 그 상담은 세무사 다 받을 수 있도록 좌백호 우청용으로 다 거느리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편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집안에 뭐 아들, 딸이 많은 분들은 그런 사자를 하나씩은 다 만들어 놓으면 정말 편하겠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제가 막내가 지금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래가 공부하는 가 하고 뭔가 이러고 난 이후에 지가 누릴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 인생의 큰 그림이라든지 그런 이루어가는 그런 성공된 모습을 드림빌딩을 해주는 게더 공부에 대한 좀, 역 욕을 북돋우는 게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 지금 이 책, 이, 1인 법인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공인회계사나, 제대로 된 세무사분의 어떤 역할이 어떤 건지, 이런 걸좀 어필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아침에. 동기부여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웃음> 어, 그래서 실제 상담을 해보면, 어, 자세히 깊이 있게 상담을 해주면서,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세무사가 있는가 하면 그냥 막 건성건성 대답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세상이라는게참 많이 와 닿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법인 설립은 만약에 뭐 부동산을 여러 개를 뭐쭉 사놔 놓고 아이고 내일 당장 내가 그냥 법인을 차려서 이걸 잠금 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 절단이 난다는 거예요 <웃음> 최소 법인 시, 저기 설립 기간은 한 열흘 정도는 여유를 두고 법인도 설립하고, 그 다음에 계약도 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음,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이 또 나와 있는데, 어, 요거는 어, 여기에서는 인터넷 이지 비즈 서비스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도움을 받아서 그게 회원가입을 하고 스스로 법인 설립이라는 그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순수대로 쫙 안내를 한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어, 먼저 스스로 법인 설립하기 설립 시작하기 딱 클릭하면 본격적으로 법인 만들기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상호 이미지, 상호가 이미 사용되지 않았는지 검색도 다할수 있고요. 업종 검색 및 등록도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쭉 음, 음, 뭐 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도 어 이렇게 내야 될 어떤 비용, 설립 비용 검색을 하면 등록한 그 자본금에 대해서 그 필요한 비용도 쭉다 계산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걸 결정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 사이트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 대한 섭외는 다 끝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쭉다 입력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회사 설립 정보가 딱 뜨는데 그 회사 성립 연월일이 어, 개인 통장에 그 장고 증명을 받는 날짜와 통일이어야 되 된다라고 해요. 그걸 하루 차이나게 해놓으면또막 다시 번거롭게 다시 또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똑같은 날짜로 홈페이지에는 설립 날짜를 예를 들어 1월 1일로 해놨는데 잔고 증명은 1월 2일에 받으면 인정이 안 된대요. 이거 법인 설립할 때. 이 점을 꼭 유의하라고 얘기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설립 자본금 1주의 금액. 납입은행 이걸 또 차례차례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어, 설립자본금은 잔고증명을 받을 금액 고그 금액을 그대로 또 입력을 하고 그리고 또쭉 진행을 하고 어, 마지막에 이제 사업 목적을 입력을 하는데 그게는 업종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은 업종을 입력을 하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처음부터 아예 관련된 사업 목적을 전부 그냥 다 넣어두는 게 유리하다고 라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는 최소 두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두명은어한 사람은 대표이사, 한 사람은 감사 이렇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뭐한 분은 그냥 대표이사를 하고 한 분은 처음에 감사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사에서 물러나게 하고 제3의 인물을 감사로 선정을 해서 내 가정을 보호를 해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또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에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다 하는 그게 비용은 3만원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인터넷 이용하는 비용이.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쭉다 작성을 하고 나면 어 준비할 서류가 뭔지 비용을 맞았는지 등등을 싹다 가이드를 받은 후에 그걸 들고 이제 실제로 법인 설립을 하러 가야 되죠. 어 정관도 다 출력하고 인감도장 다 찍어가지고 어 잔고 증명도 다 받고 그래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시청에 가셔야 됩니다. 시청에. 시청에 가셔서 이제 법인 등록을 하는데 업종에 따라서는 법인 등록 시에 허가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 투자를 위한 이렇게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그냥 등록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등록이 완료가 된다 라고 합니다 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그 이제 모든 서류를 들고 이제 어디 가느냐 관할 등기소에 가서 법인 등기 접수를 해야 되겠죠 요 과정까지가 두 시간 정도면 끝이 나고요. 요렇게 접수하고 나면 법인 등기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람으로 치면 주민 등록이 나오는 거하고 같은 의미겠죠. 그것까지는한 3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어, 어. 대표이사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가서 이제 요거 접수를 해도 되는데 미리 미리 이제 그 법인 등기부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 정관 및 의사록. 그럼 이사회 의사록. 주검납입보관증명서 이런 걸 들고 접수를 하러 가는 거죠. 법인 인감도장을 먼저 만들어 놔야 그 도장을 또 찍어야 할 자리에 다 찍어서 가겠죠.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도장부터 하나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대표이사와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두부, 그 다음에 대표이사와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각 두부, 장고증명서 주식인수증, 임원지임성낙서, 인감신고서, 등기신청위임장 이렇게 아까 앞에 있던 법인정관 및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서보관 하고 금방 불러드렸던 요서류를 다 챙겨들고 이제 그걸 가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등록해가 나오는 요 법인 등기부등본은 나중에 계약이나 금융거래 등을 할때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어, 그렇게 하고 나면 법인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법인 인감 카드가 나오는데요. 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굉장히 요긴하다고 하네요. 어, 법인 등기부등본은 통상 발급받은 지 3개월 이내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자주 발급을 받게 되겠죠. 이럴 때 법인 인감 카드를 이용하면 무인 출력에서 아주 빠르게 그냥 발급을 할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게 잘 챙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한번더 사업자 등록을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 시청에 우리가 갔었죠. 시청에 가서 먼저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맞죠?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에 가서 법인 등기부를 또 이제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는 데가 세무서를 갔죠. 세무서에는 등기와 별도로 이제 관할 사무소에서 뭐를 해? 예?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겠죠. 어, 그렇게 총세 군데를 갑니다, 그죠? 여기 이제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사업자등록증 이 나오는데 이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법인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 어 사업 어, 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나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가면 무슨 일을 하는 회사가요 묻는데요. 그럼 업태는 부동산 매매고요. 종목은 예를 들어 주택 매매, 임대로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은 공무원이 바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 현재 법인이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나요? 묻는데요. 그건 이제 하려고 등록을 하러 갔는데, 아직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없을 경우에, 그럴 때 뭐라 하냐면,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오래요. 아직 뭐 전혀 임대한 게 없는데, 어, 그럴 때, 어, 깐깐한 이제 공무원들은 이 업태와 종목,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안 된다라고 한대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여러 개 사면 임대도 당연히 앞으로 할 건데, 근데 업태에 그걸 넣을 수가 없으니, 그쵸? 그래서 이제,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어, 주택 매매 임대가 반드시 들어가도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뭐, 가계약서를, 활용을 해 가지고 뭐 계약서 그걸 우선 들고 가서 나 이렇게 우선 계약한 거도 있다 임대 계약서를 그러니까 이렇게 냈으니 반드시 임대 사업을 할 사람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선 좀 먼저 내주세요 이렇게 싹싹 그냥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웃음> 그런 것도 있고요그 다음에 일단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에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 증정 페이지를 통해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어, 세무서에갈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 본점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전대동의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거겠죠. 대표이사 신분증, 주주명부, 이런 걸 챙겨서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낼때 들고 가셔야 될 서류입니다. 이렇게 그, 이제 신설로 차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부동산을 이제 이렇게 차렸어요. 이렇게 법인을. 근데 기존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겨야 될 이유가 이제 또 생길 수 있죠.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법인을 차렸으니 넘기고자 할 때, 그럴 때 법인 명의로 전환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법인을 찾을 수도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음 어, 요렇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라는 방법도 있고요그 다음에 세감면 현물출자 라는 방법도 있는데 어, 두 가지 방법이 또 조금 다른데, 여기 예를 들어 놨어요, 이게. 만약에 현금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세간면 포괄 양수도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 놨어요. 어, 국수가게를 해가 돈이 막 완전히 한 시간씩 줄 서서 먹는 국수집 사장님이, 이제 그 건물 상가를 매입을 할 경우를 예를 들어 놨는데, 어, 주식회사 장금 푸드. 이제 새로 차린 법인입니다. 국수집 사장님이 어, 이분이 다시 손장금이라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체를 통째로 인수합니다. 이렇게 국수 뽑는 기계와 냉장고를 물론 앞으로 손장금씨가 식재료상에 지불해야 할 부채까지 법인이 한 번에 싹 가져온 경우 이것이 세간면 포괄양수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손장금씨처럼 현금자산은 많지만 보유한 부동산 수는 적은 경우라면 이렇게 세간면 포괄양수도를 이용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장금씨 개인이 주식회사 장금푸드에 법인 발기인이 돼서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려놓고 자기 개인명의 있는 것을 다 넘겨주되 뭐 앞으로 뭐 지불해야 될 부채 받아야 될 자산 이것까지 싹다 넘기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그이 과정은 법인 설립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다 이제 넘겨야 되는 그런 시기적 제약이 따르고요. 만약에 손장금식 국수집 건물이 10억짜리라고 하고 대출이 하나도 없다면 이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10억의 현금이 필요하겠죠. 손장금씨가이 건물을 살라고 하면 그죠 근데 그 돈은 법인 발기인인 손장금씨가 출자를 해야 되겠죠 이제 장금푸드라는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그만큼의 자본을 출자할 여력이 없다면 애초부터 이건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손장금씨가장금푸드라는 법인에 현금으로 요 건물을 살돈 10억을 출자를 할 여력이 돼야 이제 이게 가능한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 근데 보통의 이제 경우에는 이렇게 현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 현금은 별로 없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물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세간면 현물 출자인데요. 이 현물 출자 방법은 신설된 신설될 법인에 출자할 부동산은 이미 사업용 자산으로 근데 인증받은 것이어야 한대요. 그니까내 개인 뭐 그거였지만 예를 들어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매매사업용 뭐 주택으로 먼저 등록을 한 후에 내 개인이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든지 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에 그걸 이제 다시 법인에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 이런 방식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참 쉽지가 않네요. 이것도. 어 이게 나와 있는 게 어, 그렇게 하면 박임대 씨의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아, 어, 그러니까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현물 출자에서 감정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액이 얼마로 매겨지느냐에 따라 출자금이 결정이 되고 앞으로 설립할 법인의 자산 규모가 정해지죠. 박임대시의 강남아파트 가격이 감정평가 결과 10억원짜리로 나오면 출자도 10억원을 8억원짜리로 나오면 8억원을 출자하는 셈이 되는데 근데 실제 감정결, 감정평가 결과가 그래되고 있는 실제 시세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겠죠. 감정평가할 때는 해당 건물 인근에 위치한 비슷한 주택이 이제 얼마에 거래됐는지 분기별로 대략적인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이제 참고해가 하는데 그 사이에 요즘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한 달에 뭐 일억도 오르고 2억도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시세랑 차이가 이제 있겠죠. 어.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이제 높게 나오면 법인의 자산 규모도 커진다는 이제 장점은 있는데,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커진다고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물출자를 한다고 해도, 개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인이란 존재에게 이제 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를 당연히 많이 내게 되겠죠. 내 개인 이름으로 법인한테 양도하는 걸로 처음에 처리가 되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럴 때 양도세액이 이제, 어, 많이 나오고 내게는 되는데 당장 지금 넘기면서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이 법인을 차릴 때는 나중에 내가 넘긴 그 부동산을 법인이 매도를 하게 될 일이 발생할 때 그때 이제 그 법인의 이름으로 양도세를 내준다는 이제 그런 조건으로 이게 현물 출자를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이게 책을 읽어보니까 그럼 우선 이제 예를 들어 박임대 씨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요 만약에 강남 아파트가 5억이라고 혼자 가정을 하면. 어, 최근에 만약에 시세가 10억이 됐어요. 5억의 감정평가를 받고 현물출자를 했는데, 그럼 매도 차익이 5억이 생겼죠. 법인 이름으로 이제 10억에 팔았으니까. 그럴 때 5억의 양도 차익이 생긴 거는 기쁜데, 또 양도세 생각을 하면, 이제 눈앞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면 현물출자를,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가 만약에 7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요럴 어, 경우에는 또 양도 차익이 좀더 줄어들겠죠. 그죠? 음,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물건을, 어, 그니까, 어, 내가, 어, 10억에, 예를 들어, 이거를, 감정평가를 5억에 받아서 이렇게 넘기는가 하고, 7억에 받아서 넘기는가 하고, 어, 나중에 이제 10억으로 이렇게 팔게 됐을 때, 그 이제 차익에 대한 어떤 세금이, 그니까 러 뭐, 어느게 이게 딱 유리하다, 저게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네요,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법인이 이 물건을 만약에 15억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음, 법인이 박 임대시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이 7억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원가를 7억으로 칫다 하면, 매도 차익은 무려 8억이나 났죠. 그죠? 그럼 만약에 8억의 양도 차익이라 면 개인이면 42%에 달하는 양도세를 당연히 내는데, 법인은 10%를 낼 뿐이죠. 법인은, 법인세 10%. 그, 만약, 음대, 임대 의무기간을못 채웠다 하면, 그거는 또, 이제, 그, 과태료만 내면 되고, 그죠? 그리고, 또, 10% 법인세 낼 때도, 경비를 또다 공제하고 내기 때문에, 세은도 굉장히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 현물출자한 거는, 왜냐하면 그 법인이 취급하는 그 업종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임대나 매매나 이런 그게, 사업용 그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10%만 이게, 적용이 되네요. 그런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음.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현물출자는 그냥 마구 되는 게 아니고요. 새를 감면하는 새감면 현물출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답니다. 요거 자체가. 왜냐? 변태슬립이 이렇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거를 또 가려내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투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산골작에 있는 부모님 명예 땅을 만약에 현물출자 한다라고 치면 실제로는 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 친구가 감정평가사라서 이 땅을 10억이라고 만약에 높게 평가해 준다면 이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 법인을 수치장부만으로 그걸 할 때는 아이고야, 뭐, 자산이 10억이나 있는 괜찮은 법인이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법이 현물출자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이런 걸 들여다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물출자 할 때는 전문 세무사나 뭐,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과 상담을 잘 하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현물출자를 하되,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일수록 굉장히 이제 절세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요걸 현물출자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 근데 이제 박 임대 씨가 아까 만약에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인천에 빌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왜 인천에 빌라는 출자를 안 하고 이 강남에 이 비싼 임대, 강남에 아파트만 이렇게 그 현물출자를 했냐 그랬더니 시세가 이제 인천 빌라는 안 올라서 그럴 경우에 막 그냥 1억인 경우에는 음, 그냥 그대로 매매하는 걸로 매매하면 양도차익이 안난 경우에는 뭐 법인세 10% 내듯이 이렇게 낼 필요도 또 없잖아요 그죠 그래 취득세가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인은 취득세 이제 그 1.1%를 박임대시는 약간의 양도소득세를 이제 또 내면 그만인데 현물 출자를 하려면 감정평가 비용도 나가고 법원 인가도 받아야 되고 오히려 비용이 더들수 있어서 그냥 법인은 지득세 이제 1.1만 내고 말고 물론 과밀억제권역이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박임대시 개인은 양도차익이 안 났으니까 약간의 양도세를 내니까 이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음그 다음에 여기 또쭉 보면은. 음, 세관면 포괄 양수도와 세관면 현물출자의 장점은 단순히 세액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 세관면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원래 개인이 내야 될 양도세를 법인으로 이월과세할 수 있고 개인이 법인으로 넘길 때 당장 내야 될 양도세를 나중에 법인이 그 물건을 팔때 내도록 이월한다 그랬죠. 그리고 법인의 취득세도 면제가 된대요. 그렇게 돼 있네요. 음 이월과 세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인이 법인에게 자산을 넘기면서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으로 이월 즉 법인이 내준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당 양도소득세는 자후에 법인이 해당 물건 팔때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다른 법인을 인수할 수도 또 있는데요 음 기존 그 법인을 인수할 때는 그건 어렵지는 않은데 그 현재 인수하고자 하는 법인의 채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인수계약서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여기 사례를 하나 드러놨더라고요. 어보습학원을 하던 어떤 그분이 운영하던 분이 그 법인을 이제 친구한테 뭐 어차피 정리할 거니까 돈안 받고 그냥 넘겨줄게 이러고는 법인을 홀랑 넘겨줬대요. 뭐 당연히 넘겨 받았으니까 나중에 정관도 수정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 내용을 넣으면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덜컥 인수를 했대요 근데 인수 과정을 마무리 그 이제 한 후에 완전히 기절초풍을 했다는 거죠 보습학원에 채무가 12억원이나 남아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다 넘어간 거죠 그렇게 됐네요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음.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법인 뭐 플러스 법인 이런 것도 좀 챙겨보라고 돼있고요 그러니까 자산이 더 많은지 뭐 부채가 더 많은지 이런거 한번 챙겨보고 부실한 법인을 넘겨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거 좀잘 챙겨 봐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기존 업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을 만약에 다른 법인을 하나를 원래 갖고 있었다 하면 어, 거기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해서 법인 업종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고요 하나 다른 업, 법인을 하나 인수했다라고 하면 그게 부동산 매매 및 임대라는 업종 하나만 더 추가로 등록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에 활용을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법인끼리 합병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영업권 등을 포괄 인수하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어뭐 상대방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또그 경영권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를 한대요 그뭐 법인 설립은 아까 뭐이게 답니다 오늘 리뷰해 드릴 내용은 설립은 모르면 법무사님한테 맡기면 되고요 <웃음> 뭐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부부 둘이서 한 사람은 감사 한 사람은 대표이사 이렇게 하나 차렸다가 나중에 이제 배우자는 빼면 되고 그걸 50% 이상 과점주주가 안되도록 좀 조심해야 이차납세 의무가 없다 뭐 이런거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법인을 인수할 때는 어재무관계를잘 살펴보고 이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투자도 좀 하고 부동산 지식도 좀 있고 법인에 대해서도 좀잘 알고 그런 제대로 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분을 잘 알아두는 게 재산이다 이런 말들이에요 오늘 요약을 해보면 그리고 개인 명의에 있던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겼을 때는 우선 개인 명의에서 넘길 때는 어 양도세를 우선 안 내고 나중에 그 법인이 그걸 팔때 2월에서 이제 양도세 낸다는 거 그런게 또좀 하나 좀 특이할 만한 그런 내용이네요 어뭐 두서없이 읽어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읽고 리뷰를 하게 되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저 자신한테도 뭔가 접목을 하려고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정하고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 어 어차피 저도 일반 과세기 때문에, 현재 초롱부동산 자체가 폭식장부 기장 대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 또 세무사님한테 늘 맡겨놓고 있고 이래서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어저께. 과연 초롱부동산을 먼저 부동산 그 중개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 나중에 뭐 사고팔고 하는 이런 거를 다 보태서, 1인 법인으로 그냥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이러고 전화를 했더니, 아이카 그거 쉬운 거 아니네요 제가 아직 지식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뭐 상담 전화로만 그냥 상담을 했는데 하는 내용이 뭐 법인 이름으로 해서 수익이 났다 그 수익을 내 개인 명의로 가져올 때뭐 배당을 배당 형식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뭐 비용이 이 책에 내가 있던 거다 뭐 비용 처리 된다던데 이랬더니 그게 또 그렇지도 않다 <웃음> 그냥 막 있는 그대로 사세요 저보고 이래 얘기하는 거 있죠 학교 동기님한테 제가 이걸 맡겨놨는데 동기대 동기님이 이제 또 세무사가 있고 해서 그래 맡겨놨는데 제가 그리 그래 잉잉 울었습니다 좀 힘이 조금 빠져요 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책을쨌거나 끝까지 다 리뷰해보고 저도 좀더또더 더 상담해보고 뭔가 길을 한번 있으면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리뷰해 드리고요 책을 한번 사보세요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저자 이익을 다 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깊은 뜻을 <웃음> 꼭책 한번 사보시고요 또 다음주에 뭐 모자라든 어쩌든 다음주에 또 찾아뵐 거예요 <웃음> 매주 화요일 책이랑 어, 목요일은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전문 관련 지식을 어, 올려 드리는데요 구독 눌러 놓으시면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 안 듣는 것보다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격려 차원에서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